11년간 저희 금요일을 함께 시작한 가도바 아이스쿨 박용재 작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봉!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도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갓 오브 하이스쿨 2011년 4월 8일에 연재를 시작한 갓 오브 하이스쿨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아마 이번 주 제가 편집을 빨리 하면 이번 주 혹은 저번 주가 되겠죠? 10월 28일 날짜로 드디어 마지막 화가 업로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쿠키를 사용해서 이미 마지막 화까지 다본 상태이고요. 에필로그가 끝나고 마지막 화까지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뭐속 시원한 건 아니지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밌게 본가드바이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드바이스쿨의 주인공은 진모리 이 주인공 진모리가 등장했을 때센놈센놈 놈! 하면서 걸어 다니는 신이 있어요 이센 놈은 가도바이스쿨 박용재 작가님의 이전 작품입니다. 학원 액션물로 굉장히 화려한 액션 씬들이 많은 너무나 재미있는 웹툰이었습니다 저는 그센놈을 봐서 그런지 이가도브 하이스쿨의 재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단지 제가 생각했던 그가도브 하이스쿨의 내용과는 너무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갓 용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주 잠깐의 휴독 시간을 갖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화까지 무사히 주행을 마쳤습니다 센놈이라는 학원 액션물도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웹툰 완결편에 유료로 쿠키를 사용해서 볼수 있으니까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웹툰이니까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가도바이스쿨은 총 6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6부작이죠. 그리고 에필로그와 마지막 화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주제가 신화적 이야기, 뭐 그동안의 전설, 신뭐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웹툰이다 보니까 수많은 떡밥들과 수많은 추측성 댓글들 사실 이런 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컸던 웹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어쩔 때는 별점 테러와 독자들로 하여금 외면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떡밥을 막 뿌려놓고 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원하게 회수가 되기보다는 뱅뱅 돌려서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회수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우리의 갓용재님 역시도 한때 잠깐의 슬럼프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가도바이스크의 애니메이션이 결정되고 그 애니메이션화되는 그 시기랑 맞물려서 독자들이 이거 애니메이션 신경 쓰느라고 이 웹툰이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 작가님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되면서 약간 스토리적인 부분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 내용이 정리가 되고 떡밥이 회수가 되고 스토리가 풀려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가종제를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종제님이라고 외치고 싶은 이유가 이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바로 한대위와 진모리의 지역 결승전 서울지역 결승전 그 전투 아, 그 싸움 씬은 정말 표현 그 하, 이게 어떻게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크, 죽여줍니다 그 약간 먹선 이렇게 와 여러분들 꼭못 보신 분들 있으면 그 전투 그 싸움 씬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 신의 능력 위인의 능력을 차력으로 사용한다는 설정 심지어 신 자체인 설정 인간과 신이 싸운다는 설정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을 집어삼켜서 신이 돼버리는 설정 정말 수많은 설정들이 얽히고 설켜있다 보니까 좀 중간에는 산으로 간다 이거 너무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유니버스가 굉장히 커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수많은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마다 각자의 능력, 외모, 매력 이런 게 전부 다 다른데 저는 그 중에 생각나는 캐릭터가 하나 있다면 초반에 빌런으로 나왔던 제갈택이라는 캐릭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제갈택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벌가의 아들 뭐 금수저 오브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도 잘하고 그만큼 본인에게 딱 맞는 또 능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후반부까지 활용이 되는데 이 제갈택이라는 캐릭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지조와 자존심을 놓지 않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런이지만 좋았어. 저 같은 경우는 정주행을 한 다섯 번 이상은 한것 같아서 근데 이게 볼 때마다 아 이런 풀이가 있었네? 아 이런 떡밥이 있었네? 하면서 보다 보니 다섯 번을 봤음에도 늘볼 때마다 새롭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결이 나왔으니까 이 시점에서 유료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또 정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오보 아이스쿨은 그동안 두 개의 게임이 나왔고 또 다른 게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게임의 캐릭터들로 갓 오브 하이스쿨이 출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갓 오브 하이스쿨 게임 두 가지를 다 하긴 했었는데 이제 하나 SD 캐릭터들이 나왔던 게임을 굉장히 오래 즐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캐릭터가 너무 많아지고 원작에 대한 고증 자체를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 게임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1기까지만 나왔는데 그이후의 스토리도 전부 다 나오면 보려고 지금 안 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리뷰를 찍는 와중에 문득 생각이 든게 그냥 빨리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챙겨 볼것 같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역시 가동재 님의 액션 씬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가도바이 스쿨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액션 신을 잘 뽑아내기로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더 가도바이 스쿨 애니메이션 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네이버 웹툰 3대장 신노갓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본 만화 3대장 원나블이 있듯이 네이버 웹툰에도 신노갓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시네탑, 노블레스, 가도바이 스쿨. 노블레스는 이 노블레스는 끝났고 시네탑은 지금 3부작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휴, 저는 휴덕 중인데 다시 들어가서 시네탑도 정주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또 이제 하나 가도바이 스크리 끝이 났습니다. 한때 네이버 웹툰의 3대장이라고 불렸던 웹툰들이 많이 끝나고 지금은 3대장이라고 할수 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웹툰 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3대장을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네이버 웹툰 3대장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도보 아이스쿨이 긴 연재 끝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1년 동안 저는 금요일 아니죠 사실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가도브아이스쿨 업로드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11년 동안 금요일에 시작을 함께 해준 가도브아이스쿨 박용재 작가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추후에 또 어떤 작품으로 찾아오실지 기대가 되고요 가도브아이스쿨은제 마음속에 추억으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음 좀더 많은 캐릭터들의 피규어들이 생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애니메이션도 끝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6부 마지막 화까지 애니메이션화가 잘 결정돼서 애니메이션으로도 가도바이스쿨을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